네 안녕하세요. 법험연구소 박찬 대표입니다. 저희가 긴급영상으로 지난달에도 추천해 주셨던 변액연금 상품 하나가 변경이 예고돼 있어요. 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긴급영상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어 D생명사에서 8월 23일까지 최저 5% 단위를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은 그랑에이지 변액연금이고요. 지금 시중에 저축을 하러 가보시면 적금금리가 1%, 2%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D 생명사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 전까지 최저 5% 단리를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금융 상품이 장점 이면에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단점을 아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금 수령 전까지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빠지더라도 최저 5% 단리를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간에 어떤 목적 자금이나 목돈이 필요하셔가지고 해약을 했을 경우는 5%를 측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해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5%를 측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해약 기준으로는 다른 연금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GB 최저 5% 금융상품 연금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해약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단점은 적립형 같은 경우는 납입이 끝나고 5년 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은 40대 중반 고객이 10년 납입을 해서 55세까지 납입하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5년을 더 기다린 다음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음. D사의 연금을 선택하신다고 보셨을 때는 납입 끝나고 5년이라는 조건 그리고 45세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최저 5%를 받으려고 하면 연금 수령시만 가능하지 중간에 내가 어떤 변수가 생겨서 해약이나 다른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 어. 내가 40세 기준으로 가입했을 때6 0세에 연금을 개시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대안이 될수 있는 좋은 상품인 건 맞으나 그냥 단순히 5%, 4% 이거에만 현혹되셔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이 중간에 해지하면 이 5%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해약한금으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설명못 듣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 두 가지 요건 네네.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는 상품이다. 네, 중간에 내가 목적 자금을 만들고자 하셨을 때는 절대로이 상품은 노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근데 디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목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음. 예를 들어 45세에 5천만 원을 맡기셨다고 하면 이분들은 50세 55세 60세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음. 그래서 목돈도 고려해 보셔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납이 가능한가요? 네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오, 이것도 좋은 팁이네요 지금 은행에 1억 정도의 예금을 하게 되면 1년 이자가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여기서 대학. 세금까지 공제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제가 500이 안 되는... 음, 그렇죠. 근데디사 같은 경우는 세금도 내지 않고 그리고 1년에 1억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단순 계산해서 1억을 맡기셨어요. 목돈 같은 1억을 맡기셨으면 5년을 맡기셨다고 하면 이자만 2,50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10년을 두게 되면 5천만 원정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어, 이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 5천만 원 1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현금 대안이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변액연금은 정말 필요한 상품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액이라는 상품이 워낙 이 투자성 상품이다 보니까 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맹점들을 장기 어떤 저축의 개념 시간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서 디생명사가 공략을 해서 단리 5%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친 상품은 맞으나 유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음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아시고 가입하셨으면 좋겠다 23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충분히 설명받아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는 상품일 것 같습니다